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차지해 주시고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.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k y o u n g Station. The stop is k u n g The station number is K131. The doors are on your left. s a n g a 니다